예배 모범 여섯 번째, 그 설교 전 공적 기도와 설교 후 기도에 대해서 같이 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그 뿌리가 되는 예배 모범은 칼빈의 제네바 예배 모범이에요. 이제 그 거기서 만들어질 때. 예, 제네바 예배모범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예배모범을 작성해 나갔는데요 예, 제네바 예배모범에 보면 그 예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는 예, 이렇게 복음이 강설되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다음에 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오늘 다루고 보면 힌트 나왔잖아요. 뭐 뭐라고 돼 있을까요? 예, 네, 기도라고 있 그래서 제네바 예배 모범은 예배 모범 그러지 않고 기도서다 이렇게 예배 모범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어, 오늘 이, 이 시간에는 그 주일 공 예배 속에서의 공적 기도, 그 특별히 이제 설교 전에 이루어지는 공적 기도와 그 다음에 복음 강설이 끝난 설교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배워 봅니다. 먼저 설교 전 공적 기도는 뭐가 아니라 뭐, 무슨 기도다? 예, 이게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기도다? 예, 목회 기도입니다. 예, 대표 기도. 그래 지금. 아 대표기도니까 이제 장로님이 올라와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대표기도 대표기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제 대표기도라는 말에 익숙하죠. 이제 예배 모범에 보면 목회기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말씀을 읽은 후 어, 시편을 찬송하고 그리고 설교를 할 목사는 자신과 청중의 마음이 지은 죄를 바로 깨닫고 저희가 다 함께 주님 앞에서 죄를 통회하고 수치심과 거룩한 황송한 마음으로 죄를 완전히 자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는 내용으로 주님께 기도드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번 예배 가운데 목사 장로죠 목사가 온 회중과 함께 공적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이게 뭐라고요 대피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라고요 목회기도예요 장로는 여기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권면 장로를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장로는 예배의원으로서 영적인 일을 총괄한다 따라서 권면 장로 다스리는 장로가 목회기도를 할수 있다 할수 있답니다 안수집사는 행정, 구제, 재정을 담당하며 예배위원의 영적 감독을 받으며 목회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면 조건이 맞네요 그냥 안수집사는 목회 기도를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예배위원의 영적 감독과 목회를 실제로 함께 담당하고 있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 기도를 할 수도 있다 안수집사는 목회 기도를 그안 해도 된다 이렇게 대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겠지만 영적 감독을 받으시며 목회를 실제로 함께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회는 목회 기도를 같이 우리 집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요 목회 기도의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우리 공적 기도 어 이렇게 할때그 기도하는 자들과 또 이거는 그분들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사실은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기도 내용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을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그 목회기도 안에 있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회개를 담습니다. 어떤 회개냐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또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원죄를 회개하는 것 하고 자범죄를 회개하고 또 간구하죠. 이 간구는 예, 교회의 기도 제목을 따라 간구하는 겁니다. 음, 그 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기도, 어, 그 우리 병상에 있거나 또 우리 또 어, 우리 환우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양육 또 교회의 그 함께하는 그 교회의 기도 제목들. e m 이나든지 주일학교 또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공적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어, 도고기도그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도고기도를 간구합니다 조명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 그 일루미네이션 잘 그것을 조명, 설교에 대한 조명이에요 말씀에 대한 조명 그래서 설교자의 입과 또 회중의 심령을 성령께서 감화감동해 주시고 감찰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목회기도 내용 안에 두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예배의 감격과 사모함이 없고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예, 여러분 그런데 어 저도 어이 말을 토저 목사님 말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성도가 어 예배에 대해서 성도인데, 예배에 대해서 지루감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예배가 있잖아요. 인간 중심이고, 그냥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거기에다 사람 얘기만 가득하고 세상 돌아가는 너무 지루하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고 하는 복음의 강설이 이루어지는데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지루하다 성도죠 근데 복음이 있는데 지루하다 안성도죠 우리 교회 안씨가 네, 안성도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복음 강설 그리스도의 국가와 신학교 목사와 회중을 위해 공적으로 이공 예배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목회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그 삼위 하나님 중심의 기도고요. 사실 교회 중심의 기도인데 삼위 하나님 중심의 기도다라는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있는 언약 언약을 갖고 어, 목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자의 하나님의 구원의 실행, 성령의 구원 사역의 적용 이게 다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들이거든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배 안에도 언약으로 어, 우리를 살려내시고 언약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어, 언약으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 다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분이 중심이시고 어, 그리고 그 안에 예, 그리스도의 피로산 우리 교회가 어, 중심입니다. 어, 예, 그 교회가 아,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공, 예, 선,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예, 특별히 에덴 개혁 장로 지교회가 아,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우리 교회가 아, 당회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여러분들이 예, 그 결정한 그래서 파송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말하, 말하자면 우리 멕시코 선교를 위하여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에, 여기는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막 저기 뭐 갑자기 뭐그 어, 뭐 다른데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 기도 때 그러나 공적 기도 때는 우리 교회 중심 교회가 같이 정한 바 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하는 구제면 구제 선교면 선교 훨씬 더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언약과 교회 중심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준비 볼까요 어떤 기도해야 한다고요 <웃음> 연구된 기도여야 합니다 아니 무슨 기도를 연구하나 예,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만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목사님은 설교를 그러면 몇 시간 준비하세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그 주일 말씀 설교를 최소 20시간 준비하라고 배웠어요. 목사님 20시간 준비하세요? 그리 물어보면 어떤 때는 20시간 이상하고요, 어떤 때는 20시간 못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막 제가 바빠지면 사실은 20시간을 제가 설교 준비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순서에 돌아왔을 때 20시간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이가 20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20시간 기도 준비를 한다라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 저번에 했으니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했던 설교 그대로 갔다가안 합니다 할수 없어요 단임 목사가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전에 했던 그래요 이제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그래 있던거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몇개 바꿔가지고 기도하면 그러면 안 돼요 모를 것 같죠? 네. 하나님 다 아시고 그리고 내 양심이 알고 있고 그리고 내 심령이 이 기도를 맡았을 때이 기도가요. 사실은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두렵고 떨린 겁니다 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그냥 선포하면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그냥 했던 거니까 그냥 해서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준비되어야 되고 또 기도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속에. 그래서 굉장히 복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 개혁주의 예배는요, 음, 어,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시간을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 시간을, 20시간을 갖는다. 말씀을 보며 기도를 준비하고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떨까요? 정말 어떤 예배를 맞이할까요? 그래서 그목회 기도 담당자가 그래서 복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칼빈의 기도론을 한번 보세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 나한테서 나오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 준비 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서 그리고 또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어? 어, 어내 순서였는데 몰랐네?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은 그건 주저리 부저리하는 중원 부원하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는 이것은 기도 아닙니다 그, 그 그 공적 기도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고 여기서 기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기도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를 미리 준비하되 그 표현들도 성경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마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 기도가 그냥 말씀 앞에서 무슨 액세서리처럼 말씀 전에 어떤 뭐 이렇게 그게 절대 아닌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칼빈이 예, 그 예배의 삼요속 예배의 삼요수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말씀, 기도, 성찬 이세 가지를 말해. 찬양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어, 말씀, 기도, 성찬은 반드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삼요소다. 어, 그러니까 아, 이렇게 그 기도는 말씀 앞에 이렇게 잠깐 말씀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가장 그 말씀과 함께 성찬과 함께 기도가 정말 예배에 중요한 거구나. 기도문 작성에 대해서 개혁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미사에는 모든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다 이렇게 써서 하시거나 아니면 예, 요약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일단 써보세요. 일단 딱 이렇게 써보시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그 이렇게 해서 요약하시고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도 어 일단은 그에 대해서 몇번 묵상하고 어 그것을 쓰고 요약하고 그래 실제로 말씀 전하러 올 때는 예, 정말 요약 딱 요약된 거어 가지고 정말 하듯이 기도도 이렇게 그 일단은 그 어떤 기도 문을 하나에 이렇게 고정된 곳때고때마다 이렇게 기도문 돼 있는 것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준비하고 잘 준비돼서 그거 그것 가운데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단축적으로 요약해서 그걸 들고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령께서 그 기도 하고 있는데 또 나를 또 이끌어가는 게 있어요 그 기도에 따라서 또 들어가는 겁니다 회중의 자세는 어떻게 할까요? 4번 이게 중요해요 어, 목회자의 목회 기도자와 함께 와서 이제 기도할 때 나의 기도로 참여해야 합니다 내 기도입니다 내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20시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그 기도자가 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올라올 때부터 누가 이제 와서 기도합니다 할때 누구와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입술 속에서 벌어지는 것에 내가 하나님께 간고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기도자와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또그 속에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아래어질 때 아멘 함으로 내가 내가 하는 기도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멘. 기도 중에 내 진심이 또 나의 소원이 만났을 때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 설교 전에 있어질 공적 기도고요. 그렇다면 설교 기도는 어떤게 해야 되는 건가 설교 기도는 말씀에 힘입은 감사와 헌신의 기도입니다 자 설교가 끝나면 목사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거 왜, 이거 예배 모범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과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난 풍성하고 신령한 축복을 감사한다 즉 선택하심과 부르심과 양자사무심과 의롭다하심과 성화시키심과 영광의 소망을 위하여 감사드린다 또한 온 나라를 적그리스도의 흑암과 독재에서 자유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멈춰지지 않는 종교개혁과 언약의 승리와 이 세상의 많은 축복 주심을 감사드린다 그리고 함께 헌신 기도할 것은 복음과 거기에 있는 모든 윤례가 순결과 권능과 자유가 내 안에서 계속될 것과 설교의 주되고 가장 유용한 항목들을 간구 제목으로 만들어 청원하고 또한 결심 기도할 것은 그것이 마음에 심겨져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할 것이다. 자,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 볼게요. 먼저 아, 설교 후 복음 강설 후 어, 있어지는 기도는 목회자가 설, 목사가 설교한 다음에 출전에 했던 내용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말씀에 대하여 듣고 나서 똑같은 그 목사가 하는 기도의 내용처럼 똑같이 하는 첫 번째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말씀 여기 보세요. 삼위 하나님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조명해 주신 말씀에 따라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사미의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이렇게 조명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내 안에 이 말씀이 울리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을 살려내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어, 이 말씀에 따른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우리 17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요 함께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서 분별이 됐잖아요. 말씀에 대한 분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동반되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로 어, 우리가 이끌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훨씬 그 복음 강설 후에 우리가 그 하는 뭐 이렇게 찬양이라든지 기도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조명받고 깨닫는 것에 대한 그, 그 감사와. 그리고 그, 그 은혜에 대한 찬양과 그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그 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예,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게 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속에 나와지는 것이 찬송이고 노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인 거죠 조한 번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바른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때라야만 에 비로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요. 어, 공정 예배 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에, 공 예배 때 여러분 그동안 내가 무슨 복을 받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보면 예배로의 부름이 이제 하나님의 복 주심, 하나님의 복으로의 초대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 도대체 그 복이 뭘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이 공예배 때 주어지는 진짜 축복이 뭐냐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에 깊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통찰력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구해야 하며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존재구나 내가 하늘적 삶을 살아야 되는 자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총전적으로 총체적으로 내 안에서 변화가 발생되고 나를 그냥 새롭게 바꿔내는 일이 뭐냐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박살을 내가지고 나는 나로서는 바뀌어지지 않고 나는 나로서는 변화되지 않는데 그 성령이 그 말씀을 밝혀주셔가지고 말씀이 들어와줘서 내가 거부할 수 없게끔 나를 변화시켜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내가 존재가 바뀌어졌구나 달라지는구나 어? 응. 어제 제가 이제 한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요 아 바뀌었구나 참 바뀌어졌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 감사했던 게 기도 제목이 지금 현실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물질적인 거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그 언약 안에서 부, 분명하게 쓰도록 정말 말씀 안에 견고해지도록 현실에 구할 것은 딱 보이는데 그런 기도 제목이 생각이 와 바뀌어가는구나 그런데 이 바뀌어가는 시간에 힘이 되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공적예배 나도 모르게 왜 바뀌었지? 예 공예배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예배에 여러분 공적예배에서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삶에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박살이 나고 깨져야 저 나갔을 때 내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쓰기 시작해요 공예배 때 말씀이 우리를 바뀌어내기 시작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전에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공예배 안에서 설교 말씀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구체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 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의 내용이 설교의 내용이 열매가 맺어져가는 내 안에서 실제로 믿음으로 그것이 이렇게 아,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들어왔을 때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첫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깊은 감사의 기도라면 두 번째 설교 후 기도는요 결신 기도입니다 이 결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회심과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첫 아담의 소명을 우리가 회복합니다. 회복받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거예요.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 안에 성령이 이루게 하셔서 말씀을 통한 믿음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를 정말 타락하기 전첫 아담의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갖다 놓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경작자 예배자로 살수 있는 능력을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바르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받은 자는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를 하죠 이게 결심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으니까 그 말씀으로 사랑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죄와 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또그 여기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또 나, 나아가져 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내 본성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를 행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전 번연이 말한 내용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는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당신의 마음은 주를 위해 살고자 한없이 낮추어져 있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됐으니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붓는 거 이게 결신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한없이 낮아져 있는 상한 심령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그 예배당을 떠날 때는 이런 자로 가는 거예요. 막 높아져서 지식이 막 아, 오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뜻이 있었네. 지식이 높아져서 예배당을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 사랑을 그냥 온전히 쏟아부는 그런. 그 낮고 낮은 박살남. 그래서 나, 나가서 그냥 누가 툭 쳐도, 그러니까 누가 막쓴 소리를 해도 그냥 그 순간만큼은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그게 이제 좀 바뀔 줄 몰라도 그 적어도 애찬할 때까지만 해도 누가 막 이상한 소리하고 나한테 흠매를 하고 오해를 해도 그때만 해도 그냥 심령이 낮아져가지고 다 받아들여지고 괜찮. 적어도 그렇게는 돼야죠. 예배당 나가자마자 누가 한마디 툭 하면 그때 그냥 여기서 이, 들은 말씀이 그냥 폭삭 엎어지는 그, 그 심령은 아닌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심령으로 낮아져서 어, 그 애찬을 나누고 그래서 애찬은요. 그 우리가 어, 하늘에서 주의 그 살과 피를 나누는 하늘의 백성들로서 하늘 잔치를 서로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두 그릇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잔치에 참여된 것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애찬할 때 많이 좋아졌지만 어, 우리가 이 애찬도 어 예배구나 말씀으로 낮아지고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 서로를 예, 사랑하고 그 시간 내 마음에 좀 거리를 뒀던 얘기 일부러 다가가서 같이 밥을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는데 의자 쑥집어놓고 그러면 안 돼요 <웃음> 목사님 오늘도 받은 은혜 뭔지 물어볼까봐 그냥 그냥 <웃음> 서로, 서로,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서로 이렇게 나누고, 제가 오래 가요. <웃음> 서로 나누고. 예찬은 여러분 그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 아니, 우리가 하늘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어그 조나단 에도즈 목사는 70가지 결심문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아 그때 그거 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거 할걸 그거 지금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을 늘 하늘에 놓고 살잖아요 그 하늘을 맛본 게 우리 공정 예배의 순서한 예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수직적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잔치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만찬에 초대해서 같이 나누는 게 예찬이잖아요 그 초대교회는 그게 성찬이었고요 그 애찬에 하나님의 귀한, 귀하고 귀한 말씀을 통해 심명이 살아났는데 그, 그게 마치 겸손인 것처럼 그 사람의 그 상황 한 주의 삶을 들어주고 그 사람 비위 맞춰주고 그런 게 마치 성도의 사랑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 성도 사랑 아니에요 이 성도를 진짜 사랑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받고 살아났는지 먼저 물기 어려우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신이 됐는지, 그래야 막 애찬하면서 막 여기서 어그 하늘의 그 축제와 같은 잔치가 막 서로 나눠지지 않겠어요? 우리 이제 그렇게 합시다. 어 애찬, 애찬할 때그 그... 그 세상 얘기하고 딴 얘기 그 얘기는요 주일 말고 나, 나 다른 시간 때그 카톡으로 아니면 전화하면서 만나서 얼마든지 하세요 주일날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어 개혁 결론적으로요 개혁주의 예배는 무슨 예배다 예 언약적 예배입니다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사장 이십사 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예전에는 그게 실령과 진정으로인데 그 실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좀 오해 소지가 있는 번역이에요. 실령은 그 원어로 보면 성령이고요.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거짓이 아닌 참. 참, 참되게 참 그래서 참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실체입니다 그 뭐예요 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이렇게 예배 한다 한, 하는 것이다. 자, 이 이것이 뭘 말해주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갈 때, 삼위 하나님의 예배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러 오시는 성령. 아 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구나, 우리를 부르시구나. 그러기 때문에. 예배의 시작부터 그리고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말씀 선포, 그리고 우리의 찬양, 우리의,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결신 모두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에요. 언약으로 부르시고 삼위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언약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에요. 순서들이 어떤 것은 십계명 같은 경우도 삼미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안에 부르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것은 그 언약에 대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표현이죠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언약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그 실질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나에게 효력있게 적용하신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갖기에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지 않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구하라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혼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내가 11조를 한다 그게 뭐예요? 보이는 사람이나 교회 앞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한다 그것은 내가 언약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언약 안에 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할 것, 있게 한 것이고 앞으로의 내 인생도 이 언약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언약 안에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언약에 대한 표현이 헌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언약 안에 들어와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받고 또그 언약에 대해 반응하고 실제로 표현하는 것이 뭐다? 예, 기도예요 그래서 감격과 감사가 있고 뜨거운 회심이 있고 어, 불타오르는 예, 결신이 있는 예, 이것이 예, 그 공적 그 예배 안에 있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실제로 배웠으니까 예, 우리 배웠으니까 이것을 우리 것으로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그 개혁 교회를 얘기할 때요 가장 개혁 교회를 표현할 때 언약 고백 교회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십자가의 신앙 고백 안에서 칼빈이나 어거스틴의 그런 그 교리 교리 안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앙 고백 그 언약 안에 두신 십자가의 신앙 고백을 붙잡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언약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나의 언약적 사랑을 만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은 어, 너무나 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한테 정말 중요하고 꼭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저도 왜 저기 그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만 왜 신앙 고백하게 합니까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지금 했죠 그 그런데 특별히 못하신 분들 에,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잘그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시고 음, 그래서 어, 모두 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EM도 우리 그 입교하는 친구들도 다 공, 그 공부하고 그, 친, 그 친구들도 다 신앙 고백 그래서 그 세례하고 입교하고 뭐 이러는 것을 개혁교회가 왜 세례학습을 3년 아무리 안해도 1년 왜하는줄 아세요 신앙고백을 돕는 거예요 학습하고 신앙고백을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교회 할 때마다 세례하고 뭐 특히 유아세례 할 때도 부모의 신앙고백하게 하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개혁교회의 그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개혁교회는 그 언약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서로가 만나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제 앞으로도 우리 모두 다 이런 고백적 신앙을 같이 해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이 언약을 선포해 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게 해 주시고 그 사랑 앞에 내 인생을 감사로 내놓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덴개혁장로교회가 성도가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이 예배 속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맛보는 천상의 예배를 누리는 그런 예배로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에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아나지 못한 자가 정말 이 예배를 보면서 너무나 사모하며 그리고 이 성령으로 거듭나어진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이 예배의 자리로 어, 정말 들어오길 사모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교회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탁월하고 어,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중심에 예배해 드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